형사사법체계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왕은 누구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형사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떠한 역할을 했었었고 어떤 권한을 가졌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떤 기구가 할수 있죠? 대표적인 수사기구, 검찰이 계실 거고 또 경찰 또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있나요? 모르시겠다고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정원, 국가보안법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수있었어또 뭐가 있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산림청, 관세청, 식약청 이런 데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범, 산림청은 불법, 벌목 이런 것들을 수사합니다 이 수사를 하는 여러 기구 중에 왕이 누구냐?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왜 검찰이 왕이었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 다른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다수사지위를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건을 야 내가 수사할게 가지고 와 이렇게도 할수 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 압수 수색 구속 이런 것들 다 영장이 필요한데요.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하는데 유일한 청구권자를 두고 있는데 바로 검사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 자 그다음에 수사가 끝나면 기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만 기소할 수 있죠. 검사들만 기소를 할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 기소 독점주의다. 수사의 왕, 기소의 왕. 형사재판 받으러 가면 여기 판사가 앉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가 앉을까요? 피고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면 자꾸 피고피고 피고 하는데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님 변호사 시절을 그렸던 영화가 있습니다. 송강호 씨가 주연한 그때 제목이 뭐였죠? 변호인이었어요. 왜 그러냐? 형사법정에서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요 반대쪽은 누가 앉을까요? 검사관. 재판에 이렇게 참여해서 한 당사자로 참여해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계속 관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공판 관여 또는 공소 유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소유지 권한을 경찰, 국정원 아무도 안 갖고 있고요. 검사만 갖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한다 그랬죠? 형집행을 누가 합니까? 네, 검사가 합니다. 자, 그러면 수사의 왕, 검사. 기소독점, 검사. 공소유지, 공판관여, 검사. 형 집행, 검사. 그러니까 형사소송 전반적인, 형사사법체계 전반적인 과정에서 왕은 누구다? 검사였다. 검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힘 있는 검사하고 친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얘를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아예 수사를 안 하게 되지 엄청 편의를 받을 수 있겠죠 너무 증인이나 증거가 명백해서 기소 단계까지 왔다 하더라도 기소하는 죄명을 낮은 걸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 예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을 때 제가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요 검사가 적극적으로 법정에 싸워야 될거 아니에요. 불리한 증거도 들이밀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를 봐주려면 설렁설렁 하겠죠. 너무나 또 명백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형이 확정됐다. 그럼 형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주겠죠. 형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으니까 나가서 좀 쉬다 들어와. 아나 괜찮은데 아니 형 나갔다 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검사들하고 친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 을 굉장히 가볍게 받을 수도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서 또 경찰과 검찰 등을 견제하고 누구든 자기 혼자 마음대로는 형사사법 절차가 자지우지 될수 없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공수처, 공공수사권 조정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유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따로 모아가지고 설명드리고 그럴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